재산분할 승소방법 총정리의 하나로 재산분할 대상에 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가 현재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5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여도가 50%면 2억 5천이 내 몫인데 만약에 이게 10억이에요. 그러면 기여도 50% 동일하게 봤을 때 5억이 내 몫이에요. 결국엔 재산분할 대상이 쉽게 말해 얼마냐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받는지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 내가 얼마를 받아오는지 그 가장 중요한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액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부동산 중에 뭐 아파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명확한 편이죠. 이제 KB 시세를 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KB 시세가 현재 어떠한가이고 그 KB 시세는 통상 일반 평균값을 반영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 의뢰인분의 아파트가 1층이에요. 음. 그럼 이때 일반 평균값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하이 평균값을 최소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저층에 따라 뭐그 선호도가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제 여전히 로열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 하이 평균값이 적어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실제 판결에 반영된 전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편차를 발생시켜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외에 상장 주식은 뭐 우리가 흔히 들어가는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날마다 그런 종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겠고 뭐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재무제표 상태에 따라서 순 자산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후 상대방의 지분 비율에 따라 책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뭐 필요시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산 분할 대상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게좀 어느 정도 명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액수를 특정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없는 게 있어요 이럴 경우 양측 그러면 어, 재판부가 통상 참조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나는 더 높게 주장하고 뭐 나는 더 낮게 주장하고 상고 이익에 따라서 그 가액이 주장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치 진술이 되는 방법 양 당사자가 적절히 난이 정도만 하겠다 이 정도만 하겠다 했는데 일치가 됐어요. 그럼 일치 진술. 일치 진술도 되지 않고 명확한 자료도 없는 채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럼 재판부 알아서 판단. 근데 만약에 서로 지금 진술이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감정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감정의 경우에는 누군가 감정을 신청하겠죠. 뭐 원고든 피고든 또는 뭐 양측 공동 부담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서 감정인이 감정평가를 한후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요. 법원은 이 대상의 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만이 아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내가 알고 다른 사람도 알지만 감정인이 아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인에게 적절한 의견이 전달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은 일치 진술도 필요하면 좀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비상정주식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의뢰인분은 일단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상대방도 빨리 끝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봤더니 총자산이랑 이제 부채에서 뺐을 때 실제 자본이 없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상태예요. 사실 이걸 평가해봐야 뭐 영원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통상 재판부에서 즉판례상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순자본으로 인정하는 게 있는데 그럴 경우 이거는 뭐 영원밖에 더 되겠냐. 오히려 마이너스로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렇지만 최근에 굉장한 투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투자를 한 곳은 이 가치가 지금 마이너스인 걸 모르고 투자를 했겠냐 이런 가능성을 보고 어느 정도의 가치로 받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 가치로 본걸 기준으로 할때이 주식의 가치는 이 정도다라는 주장을 일단 해둔 후 재판부에 가서 의뢰인 분이 그래도 이 정도 이상이면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하셔서 액면가로 일치준수를 받거든요. 원래는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주식이 그래도 몇천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받은 경우도 있어서 아 재판부에서는 완전 명확한 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일치 진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일치 진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가거나 기준을 만들거나 감정을 거치는 등으로 가액을 특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액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 기준이 있다고 칠게요. 뭐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가 있고 주식의 경우 상장 주식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 시점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KB 시세가 내가 오늘은 음. 이혼 섭장을 접수할 때 10억이었는데 소송을 막 진행하다 보니 12억, 13억이 됐다. 또는 요새 조금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갑자기 거의 반값이 됐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소송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즉 사실심변론 종결시점 기준이 원칙입니다. 이게 나한테 유리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을 되겠고 분리하면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길 기대하거나 통상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래도 이런 면이 참석되어야 된다. 본인만의 또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주식이 생각보다 누락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상장 주식인데 상장 주식도 결국에는 시세 변동이 반영이 되거든요. 즉 사실은 변론 종결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전제가 있어요. 그 주식의 종목과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어떠한 주식을 열0주를 갖고 있었는데 열0주 그대로 있다 또는 그 중에 7주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시세 변동이 반영이 돼요 근데 만약에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면 현재 있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시세 변동을 그대로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결은 처분 시점에 처분 대금을 봐요 이미 처분된 것은 잔존물 처분 대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생소해 하신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사안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 주된 재산이 공동명의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인 분이 그걸 갖고 오고 싶다. 그럼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얼마나 줄일 거냐. 이게 관건인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요구한 것보다 우리가 확 줄이면서 이미 승소사였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 저희가 보니까 아, 상대방이 주식을 좀 계속 갖고 있는데 시세 변동이 있고 등등해서 이걸 주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2심에서 그 주장을 추가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분이 이심 중간에 주식을 이제 처분했던 거였어요. 근데 처분을 너무 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분 대금이 너무 높아. 근데 문제는 그걸로 상대방이 다른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 나는 지금 현재 그 돈을 내가 쥐고 있지 않다. 근데 그 처분했을 당시에 돈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돌 줘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결국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판결은 어쨌거나 근거가 있고 결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전부 갖고 오는 것은 물론이고 왜 현금으로 8천만 원인가? 상당한 액수를 또 받아오게 됐어요. 주식의 그런 시세의 기준 시점 그리고 처분한 경우에 어떤 게 대상이 되나 이게 상당히 변수가 될수 있고 생각보다 이런 거를 좀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의 가액이 어, 똑같은 종목과 수량인데 뭐 이걸 확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수 있는 걸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냐 그리고 이 사안에서 저희가 또 활용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처분 시점에 대금이 확인이 될 거니까 부동산은 지금 우리가 그때 갖고 올 상황이었고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변론 종결 변론 종결시키고 주식 자료만 일부 보완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준 시점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사안이었죠 즉 부동산의 기준 시점 빨리 고정시킨다 그다음 주식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 대금이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서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압도적인 이제 승소 사례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재산분할이 정말 기여도가 다가 아니구나, 늘 생각하지만 재산분할은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의 방금 말씀드린 기준 시점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